어 내가 이런 걸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진짜 마음이 되게 심령여 스틸리 하면서. 어. 이거 말고 저번 게 로드맵이 몇시 9시쯤에 올라온 걸 알고 있는데. 저번 게 8시 50분에 올라왔는데 아직 안올라왔네요 아직. <웃음> 언제 올라올까요? 공지 사항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근하고 계신가 아직? 어? <목소리> 아니야 일단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 어 일단 기다려보자 한번 여러분 공지 떴답니다 공지 자 안녕하세요 마비노기입니다 답변 내용 게임 내 적용 시점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밀레시안 건의사항 알림판을 신설했습니다 어허 자각 항목별 진행 사항은 밀레시안 건의사항 알림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 우와 아니, 알림판을 이렇게 보여주는거야 이렇게 자 일단 먼저 밀레시안 개선 희망안을 보면요 여러분들 2 8 8까지 한번 볼게요 자아 이런식으로 한줄 두줄 이렇게 했군요어 적용일정까지 나오네요 와야 이렇게 해야지 그랬어 아니 진지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랬어 백선문제백선문제 문제. 롤백 현상들은 불특정한 채널과 캐릭터에 발생한 내용이라 거가거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서 자 개발팀의 오판입니다 어, 내가 이러는 걸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진짜 마비노기 16여 17년 하면서 총대짐 믿고 다른 게임 안가고 전보 갑니다? 아, 저기요 아니 게임을 보고 마비노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복귀하거나 처음하거나 남는 사람들은 왜, 왜 총대짐들을 보고 남는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워줬습니다. 그 원인이 총대짐이 활약했다는 걸 믿고 계속 좀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냥 석상 1위야 그냥 덤바튼 석, 석상 1위에 던트이야 그냥 나도 청태진 개좀멋나 원래 2주 준비하고 있었다고 나 원래 아니 유지보수하러 잠깐 망시을 못들고 들어온건데 왜 나한테 이런. 자 다음거 공지 내용 수정시 기존 공지사항이 아닌 새로운 공지 작성 음... 내아 이런거! 어 이런거 내용 추가 아. 자, 수익 대비 적자가 발생할 수 없는 과장 수리비 구조 발표 중요합니다. 수리비 구조. 야, 올해 6월까지. 아, 아 올해 6월까지를. 얼마 안 나왔어요. 100일, 100일이야. 은행 수술는 폐지한죠. 폐지한다 하시죠. 웬일로 마음에 드는 말이 몇개 보이네요. 아, 진짜 그러네요빚쫄개살고가안 되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자. 자, 종족병 갤러스 조정. 재능 개편 먼저 하고, 재능. 종족은 나중에. 이거 먼저 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자, 비밀 유저 제재 강화. 야, 이제는 여러분들, 고의적 비밀을 하인 경우, 동일 기기에서 접속한 연관 아이디 모두를 단속 대상로 삼는 방식으로 청역 처리용에 확장하고 있다. 야, 이제는 부캐릭터로 와도 쓸모없구나, 이제는. 종종 PVP. 이거 중요하다. 이거 진짜 빨리 해야돼 이거 진짜 이거 특히 초보자분들이 얼마나 이걸로 마음 상처 많이 받는지 알지 님들이고 진짜 아니 분명 간담회 때는 어디 대기업 과장님 같았는데 갑자기 해줘라는 모습을 보니 뭔가 어색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원래 이거예요 이게 기본 모드예요 나 이제 근데 진짜 나 마비노기 이제 못벗어것거아 진짜 아 나도 원래 짐 싸놨다고 원래 나도 로스트 아크 할 거야 나도. 아이 로스트 아크에다가 신기한 서버에다가 점핑 캐릭터 만들어놓고 이제 와 로스트 아크 겁나 재밌는 노인다 이제 이거 간 이거 건담 건에 간담에 끝나고 이거 플레이해야지. 못 들어가겠지 못 들어가지 들어가지를 못해 지금. 자 모임이 하트 스퀘어 개편. 마피아 게임과 같은 커뮤니티 미디 게임 추가. 탈팀 농장 개편. 자 후발주자 필수 컨텐츠 개편. 그외 오래된 컨텐츠 개편 사냥 레이드 보상 테이블 개편 필드보스 레이드 시스템 개편 던전 가이드 시스템 개편 자 키트 부분이죠 키트 중요합니다 키트 중요해요 자 필수적인 아이템 타이틀의 키트 외에 획득 경우 추가 및 키트를 풀린 아이, 필수 아이템 타이틀을 대체제를 추가하여 아이템 선나 다변화 키트 천장 시스템 이건 상반기 오 얼마 안나왔어요 이거 상반기면은 희망편 6월까지 업데이트 미친듯이 잘하는거야 6월달에 아 물론 커피 틀어 보내고 이제 땡스노트 보내야지 희망편이야 희망편 서버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서버 경매장 통합 서버 공간의 DB 정보가 간사이 불가능한 것으로 근데 통합이 어렵습니다 아아이거 어렵구나 아일라노래님이 좀 약간 슬퍼하시겠는걸 아일라노래님 총태진 아일라노래님 진짜 별명이 지금 거기서 울프의 군수 울프. <웃음> 나도 별명 하나 지어줘 라님들 나 류투 류투에 뭐야 나는 알아. <웃음> 아니, 왜 찹지 알아? 아니 왜야야왜 이렇게 차이가 나? 저기는 저기 나도 군수 같은 거줘 나도. 자 음악 버프의 시, 지속 시간 확인할수 있도록 아 진짜 드디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폰트 크기 그래 제발 아 눈이 안자 눈이 침침해 우리 마비 유저들이 이제 나이 들었어 늙었다고 이제 어 이제는 밀레시한 분들께서 애도 나와서 다들 이제 애도 있어 가정이 있어 이제 애도. 아기들도 가정이 있대요 자 집게 래플피는 강제장인 시스템 온오프 아 드디어 이개아 죄송합니다 아요아 용나올 요... 아, 용나올 뻔했네 진짜 죄송합니다 개빡쳐 이거 이게 왜 개빡 객박... 이게 왜 개빡 개빡 친줄아 이게 마비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거나 스크린샷 찍을 때 맨날 저 집게 래플피 저게 진짜 거지 같았어 진짜 저게 어 주위 아이템 한 번에 죽기 기능 추가 한 번에 죽기는 서버에 부활을 줄 가능성이 커 반응이 어렵다 아 그래 아한 번에 죽기는 안 되고 아 단축기는 추가해 준다고 아 드디어 자 다음 거 아이템 스 자, 가방에 들어간 순서 설정 기능 아개 좋아 진짜 자 골드 아이템 개표 골드 아이템 형태가 아닌 두 카트처럼 단순 수치 데이터 변경하겠습니다 어 진짜 패디멘벤토리 악보 스크롤 보관기능 가능 <웃음> 설마 되나 되나 되나 되나 자현실 세계 조사 악보 스크롤의 경우 다른 아이템들에게 데이터 사이즈 커서 소재한 패스 사용 할 때마다 서버에 부활를 주게 되고 자칫 이러한 서버과는 얘기치 못한 게임상에이어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 <웃음> 아... 어렵... 아이... 악보가 되게 컸구나 데이터가 아니 이거를 게임 17년만에 아는 게 어딨어 진짜 <웃음> 자 캐릭터가 나라에 섰을 때 반투명화 야... 스크린샷 모드시엔 캐릭터가 반투명화되지 않도록 5월 중에 수정하겠다. 다음 거. 패스에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펫인벤토리의 아이템 스킬 정보 패볼수 있도록 개편. 현재 펫 캐릭터가 구조상 손상되지 않은 패스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서버 로직상 어려워 구조상 어려워 있습니다. 아. 또한 로딩 측면에서 위험도가 존재하며 죄송한단 시간 내에 반영 어려울 것 같다 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감사합니다. 자 물뜨기 100% 성공한 확률. 수준. 아니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아니 그럼 마창인생 이거좀 수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이제 이거 못하네? 추억의 설정으로 자 기가 안정인 키트에서플린 2차 타이틀이 필수로 요구되는 해결 문제 해결 어? 잠깐님들 끝자락 하니까 죄다 이걸로 이런 답변 나오는데 12개! 요쯤부터 바빴구먼 아 급했구먼 내가 내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야 진짜로 그냥 똑같은 말이라서 넣은 걸수 있어 알았지? 어야다 읽었다 아다 읽었다 진짜 와 아.. 게 힘들어 아니 내가 간담회에서는 마비노기 미래 안보인다 했잖아요 어, 이제 미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적용했을 때아 솔직히 말해서 저거 다 못할 거야 아마 힘들 거야 맞아 솔직히 말해서 일단 저렇게 설명해준 것 자체가 난 너무 고맙고 288개 중에 절반만 해도 게임이 좀 되게 원활해지고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맞잖아요 음. 아 맞아 할말 그거였지 민디렉터님이 간담회에서 로든제인 방송을 통해서 뭐 그런 걸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떡밥 줬으니까 믿기 물어야지